제가 우리 어머님에게 들었던 이 얘기는 주인공잘된다 얘기입니다. 주인공 아, 네. 우리 아버님에게 들었던 얘기는 목사님잘 살면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 네. 어, 사실적으로. 제가 한국의 총회에 이장님이된 교회에 그 회의, 큰 교회에 여던도 연합 헌신예배를 갔어요 강사로. 그러니까 선거가 많이 있어요. 뭐멘년 전에. 근데 그여던도 회장님이 한 번을 크게 차렸던 교큰행사니 그 여동대 연합 체폐니까그래 저는 강사라고 신원장은 또 강사요 이래 뭐. 고그 친구가 왜 뒤들아 앉아있거에요 우리 목사님, 우리 신 목사님 그때 우스케 불러있는 걸또 강사입니다 <웃음> 장강사라고 <웃음> 네. 그래저 뒤에 앉아있는데 여동대 장님이 하나 살고 싶어. 래 그래서 시간 됐으니까 강사를 소개해야 되잖아다 강사였어요 그때도 저희 교회가 안암 비상동에서 양재교회였어요 안양님 기사 통해서 못계시는 양주께 다니시는 장만두 국사님하고시있습니다 실수. 실제 이름이 두마루잖 그러니까 장두만장두만 장만두 장두만 지들이 까먹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장만두라고 하니까 거기에던 성이내 집을 꽉 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검사는 자기가 지금 내 이름을 꺼고 우리지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그게 항사 승인사인데 자기도 잘해보려고 노력 안했겠어요? 했겠지.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게 있고 이것도 바르고 뭐, 붙일 거다 붙이고 그리고 모양 내고 나왔는데 모양 내고 하나 이게 방정그래서 강사 이름을 꼽로 불렀는데 아멘 지금 아니어도 안해 문제는, 문제는 제가 문제잖아요. 지금 제가 나가면 뭐가 되까 가아무안 오게, so they are not coming. I'm not so. I'm not so. I'm 나가, 목사님 지금 나가면 so. I'm not so. 나 m not so. I'm not so. 그러니까 t so. I'm not so. I'm not so. I'm not s 들이하 not so. I'm not so. I'm n o 모든 성도님들 yeah. 여러분은 오늘 너무 축복의 사랑같은 그 축복을 받는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Mm.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그걸로 다 아, 네. <웃음> 왜? 이유를 말니 잡으세요. 말도 막오게 아니에요. 창까지 따라갔어요. 냉방도보신거 같으니까 창집에 오면 면 그분이 다 웃으면서 그 사건이 권사님의 입정 곤란한 게 진학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권사님이 실수하고 싶었을까? 저도 목사님은 실수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잘하고 싶지. 그럼에도 불가보든 우리는 뭐하냐면 윤리 도급을지나고 주고받는 거야 조건이 없던 사람이 축복받았조건이있이스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주의름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주님의 축복에 받아 조건이 네. 없음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 걸로 입불 올라가겠어. 얼마 전에 우리 딸 가게 이 동료 어던 목님이 한국 어떤 여자가 한국 시장에 가 전도를 우리 딸. 그래서 자기 그 목사님이 이 동네에 나온 의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한국 음식점이 생기면 좋다고 그러고 전부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딸이 있다가 혹시 양띵이아 가세요? 모일 때 깍하고 잡수고 갇혔던 것그래 모른다고 그래서 정도를 하려길래 우리 딸 때가 제가 양육계 목사님 딸인다 그니 감무 말하고 갇혀던 저는 그 목사님 이해해요 한 사람도 정보를 마 근데 저는 한쪽이 안타까운게 안 아무리 전도도 좋지만 양육비를못올라 우리 왜 딸이 모십니? 아 그래 양육비도아 그럼 양중계다하십니까 아, 아, 이게,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목사님을 이해하면서 그 목사님도 그러고 싶진 않지만 실수를 분명히 하신 것만은 사실 그럼에도 불가고리들 하는 말이면 나의 실수보다도 하나님을 공달할 얘기를 더 많이 하는데 이안재기 목사님과 진정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저, 저 들어왔는데요. 처음에 이민 땅이 딱 여기 들어왔을 때가 피라별 에서계를 들어왔습니다. 우리 여기 김지 목사님 앉아그 제가 게구움에서장모이었습니 가장 힘들고 어려서 어려울 때에 우리도 김 그때 장, 장모님이 카드, 무조건 고 별붓고 모자라도 하나님 앞에 뭐야나성실했습렙이 지금 갈림에 영수하게 하는 말 타면 당신도 할만 실제로 말씀해 내 마음의 성실한 대로 중했다 위선은 이를 다 내가 부족하 부족하면 최선을 다다는 거죠. 지금 저희네요다 떠나는 주세지, 교회 들어온 주세가 아니에요. 이 시국에. 근데 지난 주일날, 뉴욕에서 내려온 분이 자기 발로 물어보고 양쪽을 찾아오는 게서, 노벨지도 않아요. 아니, 한 생명의 주하보다 귀한 데는 왜안 놀래요? 랍스터 각보다 비가할수 있는 거예요. 나는 창고를 처음 했고 미국 썼지만 생명 에 천만 군대에 생명을 버렸잖아요 네. 이것 그러니까 그래서 아하 주의종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영혼 보내준다 네. 네. 네. 이미 오늘 마음껏 켰었어요 돈 침부를 했어 우리가 <웃음> 영혼은 건졌는데 네. 응? 아. 저는 교회 맡기면 우리의 선거님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 말은 딱 떨어지자 나에게 모르게 교회에 못나 오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이리서 못하지만 200불 오늘 목사님 오시는데 이거좀각으러 같이 협조해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돈이 넘쳐져요.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 선거들은 다른 것을 몰아도 하나님이 일 하면 만사 자체로 고성실해 누굴 까요 주님의 주의 이성실했어 Josep, 보디바리, 보디 보디바리, 보디바리, 보디바리, 보디바리, 보디바리, 보디바보디발에 보디바리, 보디바리, 보디바리, 보디바인생디바리 보디바리, 보디바리, 보디 는 많은 성도였지만 우리 성도와 무조건조인들 하나님과 배는 배우를 위하여 성실하려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었 어, 아멘. 근데 갈릴빛또 이렇게 말합니다. 13대 14절입니까? 지금 여우소가 축구가 될때왜 축구하냐? 야 네가 하나님 온전히 쫓아갔으면 축구한다. 하나님뭐 했어요? 솔직히 목사가 오늘 히쫓아 쉬워. 요 저는 지난 주에 설교할 때 요한니퍼 저 사도 이시장이니까 사도 바리 미네도에서 에베작로를 둘렀던 에서 아시아들 지금 오늘부터 여기고 어디다 안다 내가 분별과 경순으로 유대인의 핍박과 괴개 속에 시험 받는 것그 참고 견근 아니다. 근데 땅은 참는 그 말이 맞는다. 공의 앞에서나 각 가정 앞에서 올바른 말을 했다니까. 어리낌없이 가르치고전겠다 이거요? 쉽지 않아 뭐 우리 송글자들있어 들어도 상관없는 얘기지만 저희 교회 허무 많은 군사님이 얘기요그 군사님이 무슨 일이 시원했냐고 그리 우리 사무연 군사님이 목사님 그 군사 시원했냐고 신 가세요. 왜? 네. 네. 뭐 자기들끼리 찍으라고 난지금들끼리찍덕찌덕하고 목사가 신방 가서 뭐하라는거? 누구 편들어간거야? 나 안간다고. 그렇그 이사람 편들저 사람 편들 자기들끼리 걸거다나 안간다고. 자세요한줄안합니다두줄안합니다 우리 장모님, 목사님. 그래도 아무 오늘 신방 가시지요 왜요? 그때문 그래도 우리 서 아, 아, 아. 내가 막 장은 무슨 얘기라 하세요? 헌금 안낳서면안갚니까 지금 저희 20년 낳으면 어떤 목사를 봤습니까돌이있으 네. 가는 목사를 봤어요? 장군이 총기 차렸어요? 우리 구하도 가서. 권사님 정요 분명히 그 목사가 가서 내가 할말 있다면 권사님, 회의주의야 세기 말이야지 권사님, 그럴 수도 있고 뭐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다같이 목회하는 목사님이시지만 정말 거 어떤 분은 장문 눈치 보면서 설교를 막히야 된다 아, 그럴 수 있어요 뭐. 휘하잖아요 뭐. 근데 선생가어떻 봐도 지금 갈릭은 영호수아를 온전히 쫓아갔다 이 말은 누구 편 들지 않고 주님만 바라고 갔다는데 네. 결국 해부로 축구로 받았다 산지 축구로 받았다는데 교회가 그거 잡고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는것조차서면 가장 중요이것은내자신이떠나은이 네. 네. 솔직히 이 사람은 이사람사님이사주를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사람은 사람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사이사람이사이사님이 예수님을 찾아오시겠 결정되시죠. 8 주만에 왔어요. 요번에 못자리 못 나올게. 내가 주님의 이름을 주고 조치하면 주님이 도와주죠. 주님이. 그리고 제가 오늘 부모님 말씀을 택는 것은 나이 때문에 갈자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잖아 할렐루야 제가 어르신 앞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68이에요 <웃음> 68인데 요번에 보트 라이센스 따지. 보트 라이센스 따서. 왜 제가 보트 타려고 하면 얼마 전에 보트 라이센스 없어서 배를 갖고 나왔는데 법이 바혀서 보트 라이센스 있어야 있어있는,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게 죽을 얘기가서 따서. 땅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왜 땄을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월요일이죠? 네. 내일 우리 봉사교정도되리고 조개 잡으러 바닷가에 나가고 네. 그럼 우리 성도가 절 좋아할까? 안좋아? 네. 쥐들 데리고 뽀뽀 돌아가고 면유 맞을까? 나 안좋아하겠어요? 네. 응? 저도 부족한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의 정의란 주님은 음, 쫓아왔다. 음. 주님께서 하신다며 능치 못하면 없으시대며 믿습니까? 음. 음. 우리 어르신들 숨을딱 먹는 그 수만까지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하나님께서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 얼마 전에 여기 필라드 아직 늦었지 어떤 목사님 돌아가셔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내가 그 장례식을 보면서 우리 따라 춤을 따라서 야 아빠 죽으면 이거 좋은 양도 입히지 마요 응. 아빠는 이것 받고 와이 쓸때 네가 꼭 입고 아빠가 설계할 때 평소 설계했던 까운흰 가운, 가운에다가 빨간게 해서 그 옷에다 해 줍니다. 아빠 그거칠었는야 죽은 놈이 거칠고 뭐 거칠었냐? 뭐 거칠, <목소리> 제 마음은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남고 싶은 그마 <웃음> 네. 주님에게 받은 사명. 충성 탈진했잖아 아, 네. 성실하게 셨잖아요그 <웃음> 길만 쫓아가고 했잖아요. 병쫓아오셨잖아 연세? 그거 아니잖아 지금도 하실 수 있잖아요. 하려하잖아무쪼록 저에게 오신 우리 어르신부터 목사님들